제가 저번에 마트를 갔다가 이런 신기한 걸 발견을 했거든요. 생막걸리 키트래요. 이렇게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잘 만들어질진 모르겠지만 심심하니까 오늘은 한번 이걸 만들어보려고 이걸 사왔어요. 이렇 설명서를 보시면 일단 4리터 이상의 용기를 끓는 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플라스틱이라 사실 끓는 물에 소독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네,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정수된 상온에 물 2.5L를 묻고 이 안에 내용물하고 섞으래요 어 근데 뭔가 깨끗한 물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물도 제가 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제가 이 재료들을 그냥 버리지 않도록 <웃음> 기도해 주세요 일단 1차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두번 정도씩 확인해주면 막걸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일 정도 후에 마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볼게요. 이게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한 5일, 6일 정도 지난 막걸리예요. 원래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계속 숙성을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거를 만든 그 첫날 이후로 사실 조금 바빠가지고 얘한테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사실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이제 내일모레 이거를 이제 다 개봉할까 개봉? 뭐라고 해야되지? 이제 만드는걸 끝낼거 거든요 따라란 근데 얼추 색깔은 꽤 괜찮게 나온것 같지 않나요? 냄새도 맡아보면은 꽤 막걸리 냄새가 나서 이거 그냥 내일 정도에 아예 이제 내 병에 옮겨 담아도 될것 같아요 맛이 있어야 될텐데 걱정이네 드디어 오늘 막걸리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기다리는 저의 막걸리가 있고 어 이게 생각보다 뭔가 탄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맛이 망할까봐 제가 비장의 무기 하나를 <웃음> 준비했습니다 맛없으면 이거 그냥 타서 먹으려고요 그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라고 되게 떨리네요 제발 맛이 있길 바라면서, 이거 병에다가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일단은 체에다가 이거를 한번 걸러줘야 돼요. 처음 그 설명서에는 이제 이 걸러낸 막걸리에 어, 물을 붓고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마시면 된다고 쓰 있었었거든요 근데 물을 딱히 안부어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대로 마셔도 될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치트키를 조금 <웃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단맛이 부족하면 감미료 같은 거를 추가해도 된다고 써 있었는데 단 설탕제외라고 써있어가지고 그냥 설탕을 들이붓지 않고 약간 제입맛에 탄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음료수를 살짝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주전자 되게 옛날 막걸리집 이런 데 가면은 주전자에 부어져서 나오는 정말 그 탄산 별로 없고 정말 그 뽀얀 그 막걸리 있잖아요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걸쭉한 스타일이 하이라 막걸리를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지금 좀 당황했어요 이거 그냥 밀키스 맛인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막걸리 맛인데 생각보다 맛있어 가지고 이거 다음 또 만들고 싶은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 간단하고 이래 가지고 어, 이거 잘될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성공 저의 아름다운 막걸리를 이렇게 옮겨 담아봤습니다 캬 오늘 약간 날씨도 우중충하니 이걸를 마시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은 이거에다가 지금 콩불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저는 정확한 계약 그런 거잘 모르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잡이로 때려 넣어요 항상 엄맛 있으면 된거 아닌가요? 사실 이 깻잎 엄청 비싼데 콩불에 깻잎 만들어가면 뭔가 맛이 안사는 것 같아서 무려 사불이나 주고 샀습니다 너무 비싸 완성.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콩불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지 않아요? 집에 이게 있길래 여기다가 따라서 마셔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진행복이네요 이거 저는 이제 남은 밥을 다 먹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게 미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그 낮에 완성했던 막걸리에다가 얼음 조금이랑 생크림, 우유, 그리고 딸기 넣어서 믹서기에 갈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쉐이크처럼 됐는데 와 이거 진짜 존맛탱이에요 이거 여름에 먹으면 완전 완전 끝장일 듯네 아무튼 <웃음> 아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냥 막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안녕